안녕하세요 여러분 민기입니다 민아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카메라 켰는데요 제가 한 3주 전에 그 토트넘이 한국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연 쓰는 게 있었는데 그 사연을 쓰면 오픈 트레이닝을 볼수 있고 플러스로 팬미팅을 할수 있대요 그래서 아 이건 기회다 해서 그냥 상관없이 좀사인을 썼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픈 트레이닝이랑 그리고 팬미팅 이렇게 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손흥민 선수 머리를 좀 해봤는데 제가 머리가 좀 길어서 좀 비슷하게만 하고 이렇게 갑니다 당첨은 한 2주 전에 당첨 발표가 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지금 2주 동안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준비를 하고 또 토트넘 옷도 사고 사인 받으려면 또 토트넘 용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트넘 옷도 사고 깔끔하게 준비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괜찮게 오 날씨를 제거세요 오늘 지우랑 점심을 먹기로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튀기. 맞다, 이은 가라. 아아. 짜잔. 천원난 <목소리> <상처난> 나의 그립덕. <목소리> 감사합니다. 민지로 고객님. 네. 음료 네. 네. 두번 드릴게요. 좋아. 좋아. 좋아. 좋 저는 이제 지우 데려가 주고 이제 친구들 먼저 만나러 지금 월드컵 경기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트레이닝은 6시 시작이거든요. 근데 오픈이 2시 반부터여서 지금 2시인데도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좀 늦게 오고 싶었는데 친구가 그때 온다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먼저 왔어요. 그래도 빨리 온 만큼 가까이서 볼수 있겠죠. 지금 이쪽이 보이는 데가 VIP 게이트거든요. 입구는 찾았는데 아직 입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남아가지고 지금 제일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는데 제가 VIP로 추천받아서 온거기 때문에 일반석이랑은 좀 다른 좌석에 앉아있습니다.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자리가 있긴 한데 그냥 저는 여기 앉아있어요. 너무 더워요. I don't know. 하나 그거 먹어, 하나 남은 거. 오. 차장봉 내지 말아주세요. 지금 축구이 하고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사 네, 네, 네. 아이, 너 꿈만 같습니다, 진짜. 국민이 안녕. 사실 훈련을 한 1시간 이상 못 봐가지고 복본 상태로 되기를 했는데 그래도 사인 다 받았으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인 다 받고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국민이 형한테 사랑한다고 엄청 했거든요. 너무 놀라더라고요. 감사니다 비가 왔더니 머리가 꼬불꼬불해졌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옷이 입었더니 너무 습하고요 머리도 지금 난리 났고요 어 제대로 도착했어요 지금 CP 발견 와 지금 이만큼 내려왔는데 여기는 비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오! 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웃음> 머리가 다 좋. 어어 소리 지른다고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웃음> 물도 못따고 와가지고 헤딩골 미쳤습니다 <웃음> 와.. 손도 한데 목이 너무 많아 목이 너무 많이 어? 어! 경기 진짜 대박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문장이었고, 이제 골도 진짜 아홉 군에 들어와가지고. 와, 진짜 안 오면 후회할 뻔 했습니다, 진짜. <웃음> 일단 월드,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스탈를 했는데. 타임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한정거장 걸어가가지고 아, 타려고 하려고 해요.